맨날 힘이 없어요 아파요 <웃음> 내가 아, 저번한달전보이 전... 때도 아나파 는아파는아파 보이는 게, 아파 보이는 게, 아이아파보이죠메아이크업아안 게, 아나 게, 아파는 게, 아파 보이는 <웃음> <웃음> <메이크업은 안 아프겠네. 웃음> 아파보이려고 <웃음> 아파보이면안 되잖아. 어, 건강관리 좀잘 하세요. 요즘에 진짜 근데 진짜 감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어, 사람들 많이 안 몸살 아프죠? 엄청 알아가지고, 몸살이. 아, 근데 이제 나도 사람이니나 어. 진짜. 다음, 다음 촬영 때또 아프시면. 다음 번에 링거, 뭐, 링거 투어 막 이런 거 해야 되겠어. <웃음> 힘내세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약간 특별한 궁합을 가져왔어요. 무슨 사인지는 안 알려드리고, 음, 음. 그냥. 남자분, 여자분 이렇게 불러드릴 테니까 음, 뭐 네. 어떤 기운이 좀 있는지 아, 알겠습니다. 둘이 뭐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기운을 먼저 봐야 될것 네, 같아서 왠지 모르게 네 그래서 남자분부터 불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홍기가 들어왔네. 아 그래요? 응. 어, 홍기가 들어왔고 굉장히 강인한, 굵직한. 그리고 강인하고 굵직하고 자기 주장을 굉장히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사람. 음. 자기 인생의 흔들림은 음. 정말 한두 번 밖에 없다. 라고 음. 좀 보여지는 성격. 어. 왜? 우리가 만약에 네, 자존심이 센 거라 네네. 정말 흔들림 없이 자기 중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진짜 바, 다르거든요 네네. 틀린 게 아니라 달라 근데 네네.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중심을 흔들리지 네네. 않고 가지고 갈수 있는 강인함까지 음, 더하는 사람이라고 좀 네네. 보여지고요 네네. 자 64년생이라고 아까 그러셨죠?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은 궁합을 봐야 되는 거야? 뭐 둘이 어떤 좀... 어... 뭐.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아, 갑진, 관계, 관계는 어. 저뭐 친한지, 뭐 어떤지, 사이가 어떤지 어, 예. 어떻게, 좀 게, 어떻게 보면 네. 궁합을 봐야되는거에요. 네, 네, 둘 사이에 궁다 갑진생의 용띠, 올해 삼재, 3제, 개묘년의 삼재입니다. 그렇게 이게 금전적인 것보다는 어떤 구설, 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구설시 비수 관제까지는 아닙니다. 관제, 여자분 말씀하시고 어, 64년생 아, 갑진생 네. 관제까지는 아니지만 구설시비수에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다. 음. 이게 구설시비수라면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 구설시비면 나쁜 얘기야. 험담, 뒷담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어떤 남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입방아찌를. 내리는 그런 헛소문이든 진실이든 이런 얘기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올해는 좀 그런 시비수가 구설이 좀 많이 따른다라고 좀 보여지고 본인이 뭔가 좀 일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뭐 일이 그러니까 자기가 막 진행을 하거나 네, 네, 네, 네. 일을 만들거나 하진 않아 아 근데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영향 때문에 어떤 기운들 때문에 자꾸 파헤쳐지죠 뭔가 이제 왜 괜히 막 이렇게 건드는 거 있잖아요 어, 가만히 네네. 있는데도 네네네.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일들이 많아지는 일들 근데 어찌 보면 이 아까 이 둘의 궁합을 봤을 때이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은 무마가 될수 있는 그런 궁합이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고 어, 어찌죠 남자분 때문에 어, 어찌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남자 남자가 여자한테는 귀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귀인이지만 여자가 남자한테는 어, 이게 귀인이 아닐 수도 있어. 요 아, 그래요? <웃음> 이게 상호작용이 어... 있어, 보면. 남자분은 좀 어때요? 그 남자분은 어, 성향 자체는 네. 아까 말한 그대로 네. 강인함과 굳건함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거든요. 오... 근데 성향도 이게 네. 정말 울고 나서 어... 이게 딱 부러지잖아요. 네네. 자기 성격이 부러지잖아. 네네. 그러면 다시 안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긴건 기고 아니면 끝까지 아닌 거야. 아... 어 자기 중간이, 중간이 중간... 뚜렷. 이뚜해서왜 어... 우리가 설득 당한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어, 뭐 한편으로는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네 뭐 입장에서 역제사지로 뭐 그럴 수 있어 음... 이해 타산 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기도 해요. 음. 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도 좋아. 아. 머리가 좋다는 건 어떤 사회적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도 그렇고, 아, 아, 아. 어떻게 타고난 공부머리도 좋을 거예요. 어. 이런 사람들은. 둘이 만약에 인연을 맺으면, 어떤, 어떤 관계든 인연을 맺으면. 인연을 맺게 된다면, 아마도 남자 쪽이 조금 손해를 보는 경향이 좀 있다. 아, 그래요? 어, 어떤 명예적인 거라든지, 어. 어떤 금전적인 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라든지, 어. 내가 가는,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 기능 그 남자분이 더 훨씬 우월한 건가요? 그냥. 뭐 사람 대 사람으로만 보자면 네네네. 어떤 위치적을 떠나서 어... 사람 대 사람으로만 보자면 네네네. 뭐 누가 손해다 누가 이득이다 굳이 따지자면 남자가 좀 손해다라고 좀아 그래요 볼수 있지 <웃음> 이거는 그... 오, 전적으로 사람 대 사람이에요 네네네. 어. 그럼 지금 사이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이는 나는 근데 이게 음, 내가 딱 영으로 또딱 썼을 때이 여자 측에서 남자의 기운이 필요해요. 어, 어떤 금전의 저 사람의 능력,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네. 우리가 기운적으로 보잖아 느낌적으로 보고 저사람이 길을 보는 직업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의 여자의 기운이 지금 굉장히 하락세고 다운되어 있어요 네네. 없어 오.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38병인생 이 남자의 기운이 굉장히 강인하고 올곧고 되게 좋아요 오. 어떻게 보면 상승세란 말이에요 다시 뭐 재기를 한다든지 다시 시작점 뭔가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대운? 음... 대운의 그런 기운도 돈단 말이에요 음... 그럼 내가 기운이 없어 그럼 기운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음... 그런 좋은 공간에 가고 좋은 기운을 받잖아 그런 좀 관계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자꾸 끌어들당기려고 하죠 금전적인 거는 좀 어때요? 두분 다? 두분 다? 네. 금전적인 거는 마르진 않아 아두분다 어느정도는 어느 어느정도는 이게 깔려있는 것도 있고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여자분 같은 경우 64년생 64년생 값진생용띠 2분 같은 경우는 금전은 이게 어, 말 그대로 이만큼 완전 재력가의 수준에 음. 있다가 그만큼 내 수준 이 사람의 기준이에요 이 사람의 기준에서 망해 아 뭔가 빠졌어어딱좀망해 어. 어. 그러다 다시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네. 음. 그러 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기복은 있죠. 아. 이 사람은. 하지만 아예 이게 원상복귀가안 아, 되진 않아요. 지금 여자분이 선생님 말씀대로 뭔가 말적인 거를 뭔가 하고 있는데 음. 그게 뭔가 진실성은좀 있을까요? 진실성? 나는 진실성은 좀 없었고요. 아, 그래요? 어... 진실성은 그다지 이게 없었고요. 근데 이게 네네. 애매한 게 이게 확안 잡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네네. 진실이 40, 거짓이 60.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실하지 못하다? 아니다? 그러니까 되게 애매해요. 어... 굉장히 요리 줄이 잘 피해가는 거였잖아 알겠습니다 굉장히 잘 빠져나가요 어... 알겠습니다. 회피를 잘하지 이분들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 네 남자분은 이승기씨 아지 <웃음> 그리고 여자분은 장모가 될견미리씨어 근데 이제 둘이 이제 과연 결혼 아, 뭐지 이제 이다인씨랑 결혼을 하면 둘 사이는 어떨까 뭐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어, 굉장히 잘해줄거야 견미리씨가 <웃음> 이승기 씨 <씨한테>. 이승기 씨는요? <웃음> 이승기 씨도 아무래도 뭐 잘하려고 하겠죠. 네네네. 어, 잘하려고 아오. 하겠지. 그렇게나. 근데, 근데 이게 왜? 전적으로 보자면 견밀 씨가 이승기 씨한테 더 잘한다. 아 그래요. 근데 이분 비한 인재다. <웃음> 이분들이 4월에 결혼하는데 좀 시끄러워요. 맞아. 왜 시끄럽냐면 어. 결혼도 결혼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승기 씨한테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비난을 하냐? 음. 지금 견미씨 이제 집안 문제 음. 예전에 뭐 남편이 이제 주 주가 조작 뭐 바닥 뭐 이런 어. 뭐 이런 게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승기 씨한테 이제 사람들은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너 그런 집안인지 아는데 왜 굳이 결혼을 어.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냐. 그래서 이제 이승기 씨가, 아니, 겸밀 씨가 이승기 씨한테 미안해가지고 직접 나와가지고 해명을 한 거예요. 음, 그런 거. 해명까지 없다. 했어. 네, 나와서 어. 얘기를 했어요. 난 그런 적 없다. 뭐, 이거 다 오해해다. 음.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라 고했어요 겸밀 씨가. <웃음>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잘 풀어갈 수 있을지. 음, 음. 이승기씨는 결혼하면 은잘살수 있을지 그런게 좀 궁금해요 잘 살아야 되겠지 잘. 근데 뭔가 이 논란을 계속 결혼을 하고 나서도 논란은 계속 돼 어... 어, 10살이 무마되거나 네네. 잠잠해지진 않을 걸로 보여지고 네네. 왜냐면 이게 돈이 원체많아야지 그리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네. 너무 티를 내고 살잖아요 <웃음> 맞아요 많이 솔직히 많이... 나대고 살잖아 좀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살면 그냥 무마가 될수 있어 근데 음. 이승기씨가 이 집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네, 네, 네. 뭔가 조금 정화되고 가 음, 원만하게 좀잘 음. 해결됨으로 인해서 음. 나는 잘살 거라고 보거든요 아 진짜요? 음, 음. 조심해야 될점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점? 이 사람들이랑 뭐 어. 딱히 맨날 뭐 이거 말 구설이지 금전이야 맨날 오르락내리락 할거고 음. 나는 이제... 근데 이분들 결혼하면 나는 금방 또 아이도 보일거예요아 그래요? 음, 아이도 보일거라고 봐 음, 내년 내년, 후년에는 또 좋은 소식 있을거라고 보여져서 아무튼 결혼은 축하해요. 이거는 <웃음> 당사자들만 알수 있는 거요 맞아요, 맞아요. 진실이든 아니든 당사자들이 열심히 살고 예쁘게 행복하게 살면 누가 뭐라 그럴 거야. 이승기 씨가 이 결혼을 하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활동 같은 면에서는 이제 이미지 회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걸좀 다시 팬심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 어느 정도만 유지를 하고 가면 이승기 씨는 꾸준히 방송 활동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